저희가 오늘 뭐 작업하면서 자유롭게 하는 그런 분위기? 촬영 컨셉이 그 거예요. 이렇게 맨날 하고 다니라고 하십니다 맨날 누리고만 온 기분이 되겠네요. 막 결국에는 먹다 남은 저런 것도 있고 과요도 네, 막막 어지러져 있고 뭐, 먹다 남은 간자치도 있고 여러분, 저는 평소에 이렇게 엄청 정리정돈을 안 하고 사진 안 된답니다. i perfect. perfect for you. 오늘도 여기 자켓창 현장에서 대 이런 거 많이 했죠. 아직 안 했었나봐. 아니요, 근데 곧 오면은 그 디노가 와가지고. 네, 여기는 자켓창 현장에할 거예요. 디노 걸 살려주세요. 디노야, 이 영상을 보고 형님 감사함을 느껴야 돼. 비하인드키만 보면 좀 말을 하고 싶어아 아, 차가워 <웃음> 손왜 이렇게 차가워 <웃음> 나 마음이 따뜻해 손이 차가울 게 마음이 따뜻해 따뜻함서 마음으로 쓸어야가 <목소리가> 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~ 안녕하세요~ 안녕하세요~ 재밌네요~ 옛날 통과제리보는 <웃음> 2탄이었나? 거기서 케빈이 보던 만화~ 풍선 <웃음> 덕티가? <웃음> <웃음> 아, 정말. <웃음> 아, 네, 제가. 제가. 제가. 제 받고 삽다정 제가. 제 처음 받아먹는. 물가 제가. 제가. 제가. 제가. 제가. 제가. 제가. 제가. 수고 많가제습니다수고 제가. 제가. 하가 아, 안녕! 정한과 에스쿱스를 끝으로 이제 자켓 촬영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. 와 저희가 이제 형으로서 이제 둘다 아 마지막 엔딩을 아아 착! 착. 저는 항상 뭐 찍을 때마다 엔딩이었던 것 같아요. 맞습니다. 저희 또 형들이 그때, 정리하고 가야되 되고 형들 쫙쫙쫙 정리하고 가야 되거든요 정리하고 네. 이제 18년도의 시작을 이렇게 좋은 앨범으로 캐럿 분들 찾아뵐 수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좋은 것 같고요. 저희들의 평상시 모습을 조금 더 많이 담으려고 했으니까요. 네. 그 부분에 대해서. 네. 네 그래서 네, 네. 이렇게봐시면 어, 각자 의 캐릭터를 확실하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, 맞습니다. 안녕. 이나 어, 이런 캐릭터 2018년에도 세븐이 캐럿 파이팅! 파이팅!